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벌스캔이라는 것을 다뤘어요. map 벌스캔이라는 것을 다뤄서 어떤 map 결과를 가지고 취약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여러가지 가져왔었죠. 혹시 기억이 안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벌스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은 이렇게 나오죠. 이모듈를 가지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 벌DB, 그 다음에 CV, 뭐 OSDB 이런 사이트에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어이요 이번에 다룰 이 버널스라는 버널빌리티의 어, 약자겠죠. 네 예, 버널스에 관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트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사이트 하면 버널스라고 요 닷컴 사이트인데 요것도 상당히 취약점들을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도 매우 편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그 오픈소스 도구들이 요거를 좀 참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API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이 되니까요. 예. 아, 통캐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통캣에 관련된 이런 취약점들을 여러분이 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vss 가 어떤 영향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좀 많은 어, 다양한 그런 버전별 이런 정보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를 한 엠맵 스크립트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스캔보다는 요거 했던 이 다뤘던 벌스캔은 좀 뭐라고 하냐 취약점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뿌려주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벌스 닷컴이라는 것만 보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이렇게 어~ 정리가 좀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셔가지고 한번 어~ 결과값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클론으로 저희들이 복사를 하고 자 받아왔죠. 그 다음에 m 맵 버스켓 쪽으로 가시면 은 버널스 엔맵 nse 예, nse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옮겨야겠죠. 옮겨야 이제 절대 경로를 하지 않고도 엔맵에서 스크립트 엔진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버널스 어, usr의 시어에 엔맵의 스크립트 예,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l s e 를 복사를 하시면 항상 앱맵 그 다음에 스크립트 업데이트 db 를 해주셔야만이 이제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로에서든 예,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 명령으로 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map-sv 버전정보까지 하는 것이 맞겠죠. 왜그러면 이 버전정보를 기준으로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168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19168그 다음에 206-128 예. 네, 이렇게 해주고 전체 포트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스크립트를 여이다가 써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는 아버널스음 예, 스예 그렇죠? 음, 예, 이렇게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돌리면은 음 결과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요. 네, 깔끔하게 나옵니다. <웃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버전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예, API를 활용해 가지고 바로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관련된 취약점들이, 벌스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죠. 가지고 있던 엑스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바로, 어, 불러와서 그거하고 정보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찾으셔가지고, 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웹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하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쭉 보면은, 가까이 취약점들 다 찾아내고 있겠죠. 물론 여기, 버스케, 버널스 같은 경우에 이스포레이트 DB처럼, 이렇게 바로 공격 코드를 바라볼 수는 없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 확인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이것을 정보들을 보고, 어떤 공격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취약점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했습니다.